안녕하십니까 드럼치의 임용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미디움 템포라고 하죠? 한요 정도 템포? 요 정도 템포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세요 그래서 연습하는 것들을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는데 빠른 곡, 메트로놈150 이상이 된 템포를 얘기하는데요 한번 연주해 볼게요 메트로놈을 150에 놓고요 분할을, 리듬을 4분음표로 하면 어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? 나오죠? 여기다 맞춰서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템포에서 연주를 할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범하는 실수가 뭐냐? 무리를 하세요 왜? 150 이상 이러면 벌써 리듬이 군빠 군빠하 나오니까 어, 여기서는 필인 벌써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사실 방금 같은 이런 필인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돼요 어떤 이런 빠른 스피드에 정말 하드한 그런 락 음악 같은 거에서는 꽤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필인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음악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드럼이 진짜 할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필인을 화려하게 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방 같은 필인도 음악적으로 분위기만 맞춰주면서 그 분위기의 흐름을 이어가면 되는데 아, 뭔가 드러머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것 같은 거예요, 여기서.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 곳에서. 그 말은 즉 뭐냐? 사람과 사랑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데, 요나 밥 먹었니? 어 먹었어 뭐 먹었어? 체육볶음 먹었어 하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용구나밥 먹었니? 어 내가 여기 오다가 차가 엄청 막혔는데 와 차가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왜? 거기서 하다가 그러다가 막 서정 지나는데 여기 차가 막 하다가 주셔도안 돼가지고 골라 하다가 어밥 먹었지?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좀 이상하게 느끼겠죠 아게 되게 피곤한 애구나 <웃음> 왜 말을 이렇게 하지?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말을 하잖아요 드럼도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 때에서 많이들 그러신다는 거 선생님 그렇다고 필리는 아예 안 하나요? 그게 아닙니다 빠른 템포일수록 어떤 필인이 참 깔끔하게 들리냐면요 단조로운 필인이 깔끔하게 들려요 절반 템포로 연주해 볼 거예요 메트로놈 150이면 75 템포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주해 볼게요 필인을 네, 지금 이렇게 연주해도 드럼만 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음악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.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? 메트로는 150에서 연주는 잘 하시다가 갑자기 너무 가라앉히고 발라드 같은 스릴을 넣으시거든요?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잘못된 이해를. 이래 버리시면 안 돼요. <웃음>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.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? 분위기는 맞힐줄 알아야 돼요. 연주하면서 를딱그 신나는 분위기 맞춰주면서 스타 따따따따둥따 지금 분위기 괜찮았죠? 제 목소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아 용문이가 절반 템포로 칠했지둥따둥따둥따도도도쟁 이래 버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죠. 네, 그래서 분위기는 유지를 해주되 너무 빠른 템포에서도 16분 표 전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꽤 중요하고 녹음을 한다든지 음악적으로 뭔가 합주를 할때그 필인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굉장히 멋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오,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. 어용훈이제 드럼에서 누구보다 이런 거 많이 하는 애 아니야? <웃음> 맞습니다.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합주를 하거나 음악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. <웃음>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드럼을 위주로 하는 제 솔로 밴드나 소, 드럼 솔로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건데 합주를 할 때, 특히 누군가를 반주할 때, 아니 보컬 밴드의 드러머일 때 그럴 때는 함부로 절대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정말 혼자만 해야 되는 그런 뮤션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머 시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.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치지 않아도 되는구나. 아 그런 거에서 표현이 분위기가 중요한 거지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트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